꿀하고 마늘, 계피네? 응, 응. 햇마늘이 나올 때는 응. 이 계피에다 삶아가지고 응. 이걸 하면은 면역성이 아, 꿀에 재 넣는 네. 거? 응. 꿀마늘? 응. 아, 그때 깐거 그거야? 응. 마늘? 응, 그러면 계피를 응. 넣어서 삶아가지고 응. 건져가지고 꿀에다 재 음 그럼 맞아 몸에 좋다 그러더라. 그럼 아주 좋아. 면역력이 몇 배로 더 올라가 그냥 먹는 것보다. 어또햇 마늘이니까 하는구나. 응, 응, 응. 음. 물, 음. 하나. 응두 음. 개. 물을 세 개를 부었어. 응아 음. 계피를 씻어 줘. 응. 응 계피를 끓이는구나 먼저. 응, 응. 음, 계피 향이 좋네. 좋지. 딱딱하네. 넣어야지. 음. 이제 계피부터 끓여내는구나. 머리를 아주 이쁘게 빠마했네 <웃음> <웃음> 어? 엄마가 잘 나왔어? 응물네 음. <웃음> 개만 부어줘야 돼. 아 하나 더 부어 응이래가지고푹 네. 음. 네. 끓여 푹 아, 끓여서 계피 물이 우러나게 어한 아. 시간 정도 끓여야 돼음5 0분 정도 됐는데 응끓 음, 그 이제 다 끓었어 아 계피가 응 음. 엄마 어. 이제 이거 건져내야지 계피를 응 음. 음. 계피는 이제 필요없네 다 음. 우러난 거네 어. 이건 버리고 어. 또 써도 돼계피는또 음. 우러나 수정과 수정과 말려놨다가 음. 이런 건 주로 계피는 한 번에 다안우러음 그래도 진하게 국물이 우러났는데 음. 계피향이 강하네 음. 이제 이 마늘을 부어줘 오음 음. 오만에깐걸다 그 부어? 음. 이렇게 물이 땡기게 음. 이제 이래가지고 펄 삶아 음. 삶아서 건져서 꿀에다 재 아. 원래 계피가 들어가야 약이 더돼 좋은 음. 몸에 매적소, 좋구나 매력성을 음. 올려줘 음. 한 20분 넘었어. 음, 이렇게 삶았으면 음. 다채야지 국물을. 계피 국물에서 음. 다채 불고 꿀에다 재야 돼요. 아 그럼 이 국물은? 국물을 이제 뒀다 식혀서 마셔야지 우리가 아. 수정가처럼아 이거 이건... 약인데 버릴 수 있어? 음, 물병에다 국물도, 담아놔서 국물도 먹는구나. 그럼. 음. 그렇게 마늘만 건져내는구나. 응. 이제 마늘이 적당히 익었어. 응. 음. 아 이렇게 물을 빼고, 응. 그 다음에 식혀. 응. 음. 식혀. 시켜. 식혀가지고 꿀을 제. 음. 아 이제 다 식었네. 응. 마늘이. 응. 그러면 이제 꿀에다 재. 음. 음, 유리병에다 담아 놓는구나? 응? 유리병에? 응, 음, 유리병에다 담아야지. 국자로 퍼도 되겠네, 국자로. 응. 음. 아니,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따라. 꿀을, 응. 음, 마늘 넣고 꿀 넣고, 응. 이제는 이걸로 짱퍼다아야 되겠다. 응. 이렇게 마늘 한번 넣고 꿀 넣고 음. 그냥 꿀다 부어놔도 되겠네 그래도 이제 되는데 사이사이 넣어야 잘 섞이게. 음. 이 부어주면 돼. 아까 이꿀 달았지? 음. 그러니까 다 부어주면 돼. 이제.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따 먹어? 금방, 금방 먹든지. 음. 응. 한 일주일만 되면 먹지. 음. 그럼 음. 음. 쫀득쫀득 하더라고? 응. 쫀득쫀득 이렇게 이제 놔두면 됐어. 이렇게 놔두면 이제 몸에 좋은 약이 되는 거야? 응. 응. 응. 이제 떠서 먹어. 응. 날마다. 음. 응. 응. 아, 면역력에 좋다고? 이, 면역력에 어. 다지 단디. <웃음> 그리고 더 있으면 쫀득쫀득이 쫀딱, 맛있지. 응. 이게. 좀 뿌려채 놓으면. 응.